안떠요? 우리도 들어가야 돼. 워터를 어. 먼저 들어가나나들어갔어 <웃음> 어, 진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거, 근데 방금 어, 이거. 이방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v 이거, 이 인사를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생일 일찍인 여진이가 네, 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번째 멤버 여진이라고 합니다. 와, 1늘 생일이 생일이에요. 와, 우빼로들이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13일 생일자 <웃음> 우영이입니다. <우리> <웃음> 와. 와 저는 19일 막내 고한입니다와 막내다 와. 내가 큰 언니네 네. 저희 오늘 11월 날 생일자들이 모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뭘 하기 위해 모였을까요? 저희 지금 준비된 게 많아요 여기 아, 진짜 이렇게 많아요. 뭐가 있는데 안 보이시죠? 오 <웃음> 어, 보이시잖아요 <웃음> 파티, <웃음> 어, <웃음> 과자 파티. 아, 과자 파티 안 생일 파티예요. 생일, 생일 파티. 네, 오늘 저희 생일 파티 하려고 모였거든요. 그렇죠. 생일 파티 저희 하셨나요, 여진 씨? 생일 파티, 아 제가 생일 이 진짜 애매하 해가지고 11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친구들이랑 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생일파티를 하고 왔는데 친구가 몰래카메라를 해서 일주일 동안 네. 저랑 싸운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 케이크를 들고 이렇게 나온 어? 거예요 긴게, 긴게, 와, 긴게, 긴게, 긴게, 긴게 같다. 같다. 그래서 그래. 아니 일주일 동안 나를 속일 일이야? 이랬더니왜안 오냐고 막 뭐라 하길래 우리 어, 아, 네, 게아니야 이건 너무 화나나 이러면서 몰래카메라 이렇게 끝냈다 아, 음. 쌀풀어주세 여기는 아, 아직 생일이 안왔어요 안 저는 <웃음> 어제 생일이어서 그렇구나. 어제 어, 일단 12시 되고 음. 좀 지나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방에 그래서 누가 생일을 축하했어요 <웃음> 누구야? 아, <막> 그래. <웃음> 누군데 왜 <막> 안해줘? <웃음> 그거 아직 아비밀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아. 막 예, 선물을 주고 왔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고 또 연습실에서 이제이번에가 케이크를 사줘가지고 멤버들이랑 초도 불고 사진을 또 엄청 찍었어요 생일이랍시고 어, 맞아, 맞아. 인생 샷이 나왔나요? 그런아무튼 <웃음> 음. 음. 아, 아, 그래가지고 재밌는 생일을 했습니 멤버들 <웃음> I love you.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내일 생일인데요 내일 <웃음> <웃음> <웃음> 딱딱한 생일이시네요 <웃음> 되게 내일 네, 네, 네, 네. 어, 지금 화면이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켜서 올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우. 죄송해요